안녕하세요 호주알비 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재료는 어, 이렇게 시푸드 믹스 홍합도 있고 새우도 있고 오징어도 있고 이렇게 믹스 된거한공기 하고요 그 다음에 토마토 한개그 다음에 세틱형 치즈 네개 계란 세개 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는 잘게 썰어 주시고요. 오늘도 저는 저만을 위한 특별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지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이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상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